하나 둘셋 네,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네, 안녕하세요, 오, 안녕하세요. <웃음> 일단 <웃음> 예나했던 마이토가 누군가요 제이크 형이 생각보다 저를 몰래 찍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혹시 설마 네, 저... 제이크 형인가?라고 생각을 했, 했던 아... 것 같아요 네네 네,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제가 네 인터뷰 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네, 네. 제가 많이 떠인 거를 전에 몰랐진 않았네. 네, 아예 모르진 않았어. 아, 예상하고 있었군요. 네, 혹시 예전에 많이 떠본 경험 이 있나요? 네, 저는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음. 중학교 때도 많이 떠를 했었어가지고 아. 뭔가 그 재미를 조금 알고 있어요. 기억에 남는 뭔가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 말해주세요. 친구랑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많이 떠여가지고 네. 선물을 줬는데 뭔가 그 친구만 막 엄청 고가의 선물을 막아 선물해 준 거예요. 그래가지고 부럽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. 음. 네. 애교가 가장 많을, 생, 많다고 많 생각하는 멤버는 누군가요? 저를 포함인가요? 아니면 제일 <웃음> 시킨 건가요?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요 음. 만약에 저를 포함시킨다고 하면 일단 그래도 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<웃음> <들고 웃음> 만약에 제가 이제 포함이 되지 않는다 하면 은희생형음 맞아 희생이 네, 은근히 잘, 잘해가지고 반전 매력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 멤버는 <웃음> 누군가요? 이것도 저를 포함인가요? 아니면.. 뭐.. 뭐 본인이 알아서.. 근데 보통 이런 질문할때 본인을 포함 안 하지 않나요? <웃음> 저희... 아까 인터뷰했을 때는 제이 형이 형 뽑았거든요? 제이가 음, 날올고봤어 네. 근데 저희 멤버가 다 그런 반전 매력들이 다 있어요! 아 지금. 그건 맞아! 진짜 다 어. 있어가지고 진짜 누가 한명와 얘는 무조건 반전 매력이다 하는 사람이 되게 고르기가 어려운데 본인포함하세요 그러면 그럼 저를 <웃음> <어려움을> 고르겠습니다!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케이! 이건 가장 자리 많을 타고 생각되는 멤버입니다. 근데 진짜 희승이 형좀 압도적이긴 해. 네. 진짜. 아 근데 제이 형은 니키를 했거든요. 근데 니키가 뭔가 평소에 많이 자긴 해. 네. 평소에 많이 자긴 하는데.. 어, 한데... 중간중간 낮잠을 많이 자. 근데 희승이 형.. 그럼 메신저를 가장 많이 보내는 멤버는 누군가요? 또 저를 포함이.. 근데 이거는 포함하세요. 근데.. 해요? 네. 근데 이거 난 선을 뽑았어. 저는 근데 생각보다 형도 되게 많이 봤어. 나? 네. 나 진짜 뭔가, 뭔가 내가 맨날 뭐 보내고 있을 때 보면은 어왜 뭐 이렇게 부러? 부러? 맨날 응. 이거. 아 그거는 아, 그거는 가끔씩 부모님이랑 말해. 메시지할 친구가 많이 없는데. 네 이따 저는 제이크 음. 형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마지막으로 제 얼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뭔가요? 본인 이건 본인 아니에요. 제 얼굴. 솔직히.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저는 응. 형 얼굴로 태어나고 싶어. <웃음> <웃음> 이거 이유를 진짜,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. 진짜 이게 제이크 형 제가 저희 회사에서 처음 봤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때 제이크 형 진짜 대박이었거든요. 물론 지금도 대박이긴 한데 얼굴 부위 중에 어느 것을 고를 약간 그건 조금 힘든. 아, 그래도 하나 골랐어. 저는 솔직히 얼굴형. 음, 음. 좀 살쪄서 조금 <웃음> 얼굴형이 안보뭐 있어요? 있어요. <웃음> 내가 살쪘지. <웃음> <지금> <웃음> <웃음> 아 이제 인터뷰 질문은 끝났고요. 네. 이번에는 저희 마니또 텔레파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신전신 케이스가 게임 네. 네. 몸으로 네. 말해요. 네. 게임을 통해서 2010점 만점에서 알겠... 저에게 몇 점을 받게 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. 나 근데 아까 이거 제이 형이랑 했을 때 너무 잘 맞춰가지고. <웃음> 나정우리형 하나 더해나 저도 그래서. 하나 더해 해산물 대 고기. 하나, 하나 둘셋 둘, 고기. 고기. 이거 다 고기야. 그치? 아 이거 진짜 다 고기야. 아이스크림 팟빙수 하나 둘셋 아이스크림 어? <웃음> 왜 팟빙수 그 별로 안 좋아해 아 진짜 응 스릴 데코미디 하나 아, 둘셋 코미디 아. 그러니까 이거 좀 다르잖아 스릴이 스릴은 막 스릴 넘치게 무섭을 수도 있고 아, 액션이 있어 자극적인 있고. 어 자극적인 오케이 코미디 를좋아하네 짜장 짬뽕 하나 둘셋 짬뽕. 짬뽕 이거는 <웃음> 내가 정훈이랑 할때 짜장 말했는데 이 선우가 짬뽕을 좋아하는 거 알고 일부러 짬뽕 어 아, 그럼 저도 아까 형 코미디 좋은 거 알고 일부러 할걸아 이거는 그거다 부먹 대 찍먹 하나 둘셋 그, 찍먹. 찍먹 이건 무조건 찍먹 이거는 이제 다음은 몸으로 말해요를 음. 게임을 진행해볼 건데요 노란색 쪽지를 뽑아서 게임을 진행해주세요 네아음 아. 음. 강아지. <웃음> <웃음> 와, 대박이네. 아, 이거 인근 쉬운데? 자전거? 오! 오! 오 <웃음> 아, 너무 너무 쉬운데? 뭐지? 질문들이좀더 쉬워진 것 같아. 아무좀 어려워. 오케이. 괜찮아. 할수 있어. 행복. 오! 오! <웃음> 와, 우리 담은 담았지 했다, 이거. 볼링. 오케이. <웃음> 너무 데아 너무 쉽다. 오케이. <웃음> 너무 쉬워. 코끼리. 맞아. 와다 맞췄어 우리. 뭐야? <웃음> 너무 쉬워. 네 지금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인데요. 와. 대박. 자 제일 대박이야. 높은 거예요. 진짜 제일 대박이야. 제일, 대박이야. 제일 높습니다 지금. 이제 마지막으로 팬분들을 위해서 촬영 소감. 간단하게 말해주세요. 음, 일단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게 거의 처음인데 이제 그것도 아까 제가 제이 형이랑은 제가 MC로 했었지만 이제 또 제이크 형이 MC를 해주는데 진짜 너무 뭔가 제이크 형의 매력이 돋보이는 그런 진행이었고 <웃음> 되게 뭔가 심심하지 않고 재밌게 잘 해준 것 같아가지고 되게 나름대로 진행도 잘 되고 잘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음,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선우와 제이크였습니다. <웃음> 안녕. 안녕. <웃음> 뭐야. 끝.